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나다라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로 만드셔야 됩니다. 표를 클릭해 주시고 상단의 데이터에서 정렬을 누르겠습니다. 포지션을 선택해 주시고, 오름차 순으로 확인을 누르셔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렬해서 내림차 순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름차 순과 내림차 순으로 정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렬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목록 항목을 클릭하시고 두수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보수 내야수, 외야수를 적어주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왼쪽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 만들어집니다. 추가 그럼 왼쪽에 만들어졌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저희들이 지정한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주겠습니다 기준 추가를 누르시고 다음 기준은 가입기간을 해주겠습니다 셀 값이 아니라 셀 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셀 색을 해주시면 셀색 없음의 화살표를 누르시면 셀에 적용되어 있는 색깔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R216에 2 8 1 8 8이네요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표시인지 확인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투수 중에서 색깔 있는 셀이 상단에 오게 되고, 내야수 중에서 색깔 있는 셀이 상단에 오게 됩니다.